여거를 어 여기서 제가 시장입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아 그건 그래. 아니 그러면 일단 총괄. 우리가 이제 막 진짜 상점 같은 걸열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잖아. 그 잠깐 마을 중심지에다가 시청이랑 상점 같은 걸좀 하겠습니다. 돈들을 빼먹네. 응. 아윗 사람한테 대들지 마세요. <웃음> 꼬면 이겼어야죠. 꼬면 막기네 <웃음> 다음 주에 집에 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속옷 o 달라 그래야지 이런 이런 부모님한테 사드리면은 나 사준 적 없구나 오케이? 아, 엄마 핸드폰 하나 사줬어 청세치 자기야 응? 어? 오빠 는 나는... 청새치 오오 o 아 진짜 h e house. I'm going to 면사 t 일단 혹시 모르잖아 연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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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 짓고 조금 탐험 나가 보려고. 왜냐면은 여기 옆쪽에 지금 사바나 있고 사막도 있고 이런 거 같은데 늪지대 하나 찾아 놀라고. 나는 얼음 지역 있었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나 얼음 어딘지 알아. 아 진짜? 같이 가자. 그럼 어, 어, 어. 얼음 지역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런 거 하자. 여기 포켓몬 센터 앞을 약간 그런 거 있지. 뱅뱅 사거리 같은 느낌. 우리는 삼덕 소방서 앞인데. <웃음> 삼덕 소방서. 여기 약간 삼덕 <웃음> 여기 삼덕 센터로 해. 삼덕 포켓몬 센터 그러면. <웃음> 여기 삼덕 포켓몬 센터야? 왜 맘대로 하지? <웃음> 아니 왜? 아, 그러게 시장님 e 여 o 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기 o 어. w 음. 아, <웃음> 아, 해, e r 중앙 경찰서다 여기 <웃음> 오빠 난 저거 경 e y 별로야 오빠 아, 아 뭐, 뭐할 e y 뭐. o 어 w 들어 그냥 시장님, you? 까요 다, 공연 음랑죄로 그 쳐두세요 공연 음랑 넣으시... 왜 다들 점점 말을 못 해가는 거야 법좀하아만 그게... 만드세요 모두. 아니 <웃음> 우리는 방송을 하면 할수록 발음이 다들 나태해서 그래 <웃음> 의지 게임 게임이 되고 있어 너가 시초야 아, <웃음> <야>, 연비야 <웃음> 삼덕 트레이닝 센터 앞으로 와봐 오케이 주민마을에서 살짝 왼쪽으로 틀면은 있대 오케이 이거 사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막을 지나면은 빙화가 나와. <웃음> 그 옆에 바다 펼쳐져 있고. 아 그런 거 보니 우리 마을 이름도 안 정했네. 그러게 마을 이름은 만남의 권장 어때? 삼덕동. 왜왜 자꾸 반말이지 근데? <웃음> 오빠 그러기야? 아아 <아이씨.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너 진짜. 나프라스 잡고 싶어. 근데 이 방향 맞겠지? 여기 왜 따뜻한 바다지? 그러니까 여기 완전 따뜻한 바다인데 파워투가 따뜻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따뜻한 바다라는 거거든 왜 온수지역이? <웃음> 아 이상하다 아, 아니 이게 어, 이렇게 멀지 않았어 잠깐만 좀좀 좀 불안하다 이거 마을 위치정할 때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그리고 원래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되거든 해수만이 해파리지 음. 항상 않나 아니야 디보션이 어, 나와야 돼 따뜻한 모션 그거는 수심 그러면... 수심 수심 그런... 어, 수심이 깊어수면은 아, 이제 물위연규위장은 아, 아, 내가... 공부를 도 하세요 내가 한국아, 해수면이라 그거를... 그랬어? 그냥 어, 수면이라 그러았어수면이다 아, 해수면이다 <웃음> 저게 대졸장 어 우리 스즈메가 아니라 연비의 입단속 <웃음> 그 연비야. 어? 내가 헛것을 봤나봐. 여기도 지금 수습이 별로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너 여기서 버리고 가면 너 마을 못 찾지. 허균 나지. <웃음> 어, 여기서 버려가잖아. 이제 케빈님한테도 오빠 소리 나가는 거야. 이게. 어머.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웃음> 이제 어머, 징글징글하다. 내가 <웃음> 지금 가는 방향 180도로 반대로 가면 마을이거든. 근데 두고 가겠다는 건 아니야. 아니야, 한 바퀴 돌아봐. 아니, 근데 이쪽으로 가서 나도 어차피 늪지대 찾아야 되니까. 이게... 아, 그럼 일단 같이 된겨. 아, 또 혼자 보내려고 진짜. 아.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웃음> 방금 그런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근데 말투가 얘 뒤로 가면 180도거든. 그러니까 너 혼자 한번 가 봐. 나는 늦지 않으로 갈게. 그렇게 않아, 생각을 할까 봐 붙였잖아. 혼자 가라는 건 아니야. 그럼 뭐였는데? 말을 똑바로 해 봐. 그분명이 뭐였는데. <웃음> 왜나그 옛날에 여자 친구들한테 왜 취조받던 기억이 나냐? <웃음> 배돌릴까 연비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가봐. 너는 네. 물 따르면서 일단 가보라고 운전하라고 <웃음> 지금 나를 싸가지 없는.. 기사부리니아니 기사 <웃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널 썰게. <웃음> 야, 이제 로딩이 막 버벅이잖아, 연비야. <웃음> 아닌 것 같애 포켓몬 결투장이라 이미 있는데? 있다고? 지금 크게 지어지고 있는 요거 스타디움 같은 거 이거 아니야? 뭐지? 이거 내 집일세 <웃음> 시청일세 이게 내 집일세 내. 아 집일세. 이거 뭐 백악관이에요 뭐, 뭐, 이거? <웃음> 음. 정은이 형도 <웃음> 저런 데서 안 살아. 어? 그러면 이거 어떤가? 이거를 더 크게 짓는 거지. 그래서 랜드마크처럼. 아, 그건 좀... 너무 번역이... 음. 와이면... 뭐, 1층을 뭐. 내가 스타디움처럼 이용을 하겠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청색시장 떨구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은 건축가분도 여기 1층은 스타디움으로 해주시고요. 2층 주거지역으로. <웃음> 진짜? 진짜? 일단 저번에 아파트 짓기로 했는데 기억나? 아파트 맞아 그 아파트 뭐 하나 짓자고 그랬던 것 같아 이거 리버뷰 괜찮은 게 보시게 되면 지금 다리를 누가 여기 나무 다리를 하나 지어놨는데 이거 나무 다리 약간 좀 화려하게 대로로 좀 바꿔도 나을 것 같습니다 어디지 어디죠? 그래서 말고 시장님 티 p 타시죠? 아니 절대 안 속지 절대 안속 어이냐 써 절대 안 속지 <웃음> 어, 이냐 써 음, <웃음> <이 녀석. 웃음> 시장도 노리고 있구만. 삼덕 트레이닝 센터 앞에서 만납시다 아 근데 왜 삼덕인가? 궁금해서 묻는걸세 그 입에 짝짝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영어 그러니까. 상점도 이름 지어주게 삼정은... 삼정... 삼정이요? 아니고 삼, <웃음> 삼정. 그러면은 오케이. 삼정 쇼핑 센터로 하지 <웃음> 아... 짝짝 붙는구만 근데 원래 그럼 C 이름이삼덕이되는데 아니지 C 이름은 이제 어. 삼시리즈니까 삼성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딱 있고 옆에 이제 공원 딱 그런 다음에 바로 옆에 시청. 와우, 목이 너무 좋습니다. 아, 좋네, 좋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추진을 해볼 텐데 삼덕 트레이닝 센터가 거의 다 지어졌으니까 그분 데려다가 찍게. 그리고 이제 그 뷰창 고려. 뷰창이요 뷰창. 다른 뜻뭐 이거 뭐 어감이 좀. <웃음> <몸에겨보고> <웃음> 그러니까 뷰창이란 말이 이상한 말은 아닌데. <웃음> 규 창이 보인... 뭔가 조금 되게 이상한.. 창문 고려 보이는 뷰에.. 아예예 예, 예. 어, 이별 뷰 창문 고려 이별 뷰요? 이별 뷰가.. <웃음> 아, 그러면, 이별 그러면 이별 그 우리 아파트 이름은 어? 이별 뷰일세 정말 이별, 이별 뷰 정말 이별 버리고 신데요 <웃음> 그 규톨이 건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뭘 건드렸지? 아 그냥 혹시 몰라서 건드리면 잡아 쳐넣어도 되나요? 투디의 감독 아래 사회가 되게 엄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내 옆에서 크리퍼 터졌거든. 가만히 보더니 흙으로 채워 놓고 있어. <웃음> 지금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 이 녀석 큐토리 서리범 이녀석. 잡았다, 잡았나? 이 녀석. 어, 뭐야? 누구지 누구지? 이럴 이 수가. 이 내가 덜 찾았지. 어? 누구 허락을 받고 그러고 있었지? 일을 해도 뭐라 그래? ㅋ 처리 벌못 자고 타고 나를 얼마나 칼국할 것 같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다코스 잡았다 고스 수학하고 있.. 누가.. 역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시장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학습장치 사요? 광질하러 가야겠는데? 지금 나랑 다이아캐로 갈 사람 못할라 어, 가시죠 예 갑시다 다이아 다섯 개만 켜면은 나 학습장치 만들 수 있거든? 어 내가 다이아 다섯 개 줄테니 학습장치를 나한테 만들어주는거 어때? 아니 열 개를 줘야지 그러면은 안성네 열 개를 줄테니까 학습장치를 나한테 주는거 어때? 그건 할수 있지 열 개를 줄테니까 음. 석탄 전부랑 학습장치를 만들어줘 점점 느네 올라와 내가 다이아야 열개 줄게 아 진짜로? 특히 미안 <웃음> <웃음> 나 따라서 왔는데 <웃음> 버리우감 어? 누가 나한테 주는데? <웃음> 16개 받았어 빗소라 프리즈마린 조각 남는 사람 혹시 야 물떡판대 물떡 어디서 어여기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당근이시죠? 슈퍼볼 2개 어때요? 슈퍼볼 2개 나쁘지 않은 거래 2개만 딱아 허허허허 이거 안돼? 그럼 2개 더 그렇지 떡국도 두개 하나말고 어허! 아 어, 짜다! 쓰읍, 어 짠데? 픽볼픽볼 하나! 픽볼 하나에다가 그거 하나 바꿔라 안돼? 픽볼 있다고? 아이고 참거 아 그러면 다이아몬드 다섯개 어때? 아이씨.. 없는게 없네 없는 아니 거. 부장님 음.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왜 뭐지? 여기 있던 규토리 상자 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 그거 옮긴걸걸려 상점 상점. 상점으로? 아이 당근! 아이 저 사람 같네! 아... 네... 순간 한눈판 사이에... 나 나도 모르게 양아치 짓에서 어떡하지? 왜? 아내 뒤에 그 긴타로스인가? 소새기한 마리 있길래 음. 아 자꾸 귀찮게 가지고 그냥 보라나 던졌다? 응 음. 누가 잡던 거였는지 개딸비다 있어가지고 잡혔어? 어막 다쳤어?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지그시 쳐다보다 그냥 가더라고 <웃음> 욕했네 눈으로 어, 기억해두겠다. <웃음> 규토리 농사 관련은 내가 일단 맡아도 괜찮을까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예. 아 그래 그래. 그러면 여기 규토리 밭이랑 삼정몰을 이제 연주 이장이 이제 담당하는 건가? 그러겠습니다. 삼정몰 지분 이제 연주 이장. <웃음> <연수의장.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아니, 이거, 어이그 재벌 집 어딘가에서 어, 봤는데, 이거. 봤는데 이거. 오늘 삼정몰은 연표 이장이 했고 삼덕 트레이딩 센터가 하나 남았는데. 트레이딩, 트레이딩, 트레이딩 센터는 시작... 아무래도 저 같은 어떤 운영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해보는 거는 어떨런지. 기술 부이장이뭐빠 득경 인사해. 아저 바쁩니다. <웃음> 아 그래? 아, 거부야? 아 그래? 제집질이나 바쁜다. 아그 그렇구나. 그럼 최부이정이 아. 하는 수밖에 없네. 예예 예. 어 예, 아. 예, 예. 뭐야 이 느낌. 갑자기 막 진짜 도시에 돌아온 느낌이 점점. 오케이 학습장치 좋아용. 야 이거 한글화돼 있는 거 너무 좋다. 아이씨 <웃음> 어, 가게 아, 아, 장... 맡았더니 가게 <웃음> 사람이 넘치네 왜왜 왜 자꾸 잘 되냐고 왜잘 되는 거야 줄서 있잖아 줄서 장사가 봐. 왜 이렇게 잘 되냐고 줄서봐줄서봐철 지금 철 다섯 개면은픽볼 하나 연비 뭐 전당포 사장이야? <웃음> 지금 금리 빼고 야, 다 씹어 야. 먹어줄 기세인데? <웃음> 최고이장 있나? 아, 있구만. 아, 예. 저 지금 여기 음. 삼덕에 있습니다요. 어, 여기 그 맞은편에 삼종문은 저렇게 열심히라는데. 네. 삼동 트레이닝 센터는 이제 뭘할 거죠, 여기서? 어, 사업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BM 말씀하시는 거구나. BM.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회복을 돈내라 그러면 반발이 심할 테고 트레이너 모집을 좀해 볼까 합니다. 네, PT처럼 말하자면 이제 쩔입니다. 쩔. 아좀 맘에 드는데? 예쩔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볼까 합니다 예 트레이닝 센터에 여기는? 종합적으로 예, 포켓몬 트레이닝 가주고 있는 곳이요 너도 데셨나 세금.. <웃음> 아 법적으로 그 문제없습니다 예 토감사 이러시 삼정몰 가서 세금 좀 갖도록 아네 어, 저희 세금 받았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지금 잠깐 장사 일단, 끝나면 말, 봐도 되나요? 그 끝나고 상자 좀 열어서 하동품 지도 가겠네 <웃음> 잠깐 그게 뭐야 아 그냥 돈통에다가 손 넣어서 하는 쿵 가져가신다고요? <웃음> 세금을? <웃음> <그게> 아, <웃음> 그게 아 <살펴보시죠>. 그런 식으로 <웃음> 하시는구나 아아 예. 아 너무 바빠졌어 <웃음>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웃음> 여기 <웃음> 몇 명이 줄서 있는 <웃음> 거야? 아니 지금 와 지금 와가지고 <웃음> 아니 와가지고 좀 저거 좀 해줘 뭘해줘 뭘해줘 너가 하겠다면서요 저기 뭐냐 게시판을 하나 저는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알바천국 게시판 하나 필요합니다 알바천국 여기 이제 신고도 같이 할수 있게 마음의 편지까지 어. 아 신문고까지 편집. 삼성시티 게시판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거 구인공고 좀 넣을게요 이거 삼덕트레이닝센터에서 트레이너 모집 일은 쩔입니다 <웃음> 일단 20에서 30레벨 포켓몬 다수 보유자 환영. 레벨 10당 다이아몬드 2개. 아니지. 5개. 이거 학습 장치 장사로 이거 연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임금 협의 면접 일자는 다음 회차 때한줄 이렇게 딱. 이건 뭐야? 로켓단 모집은 누가 써놔서 몰래. 어? 연락처 좀써 주지. 근데 연락처를 써 버리는 순간 로켓단 하는 일이 적혀 있네 여기. 하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진짜 로켓단이네. <웃음> 어디서 모집하는지 몰라. <웃음> 그냥 저거 연구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어 여기 간이 지금 공원 배틀장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간이 배틀장 여기. 최고 이장 심심한데 배틀 한번. 아예 예. 일단 제가 걸까요? 두 마리입니다. 저는 뭐 물의 파동으로 했습니다. 예. 뭐 효과가 별로구만. 난 파운드만 쓰겠네. 아, 아, 아 그런가요? 아이고, 아 역시 시장님의 누겔레온이 참 강하네요.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어 이때 갑자기 내가 어, 고우스로 딱 어, 계속, 아, 저주를 걸었네, 내가 모르고 저주를. 아이고, 어, 어, 아, 왜 이렇게 커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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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사옵니다. 껄껄껄껄. 제가 진다면 시장님의 충실한 발닦기가 되겠사옵니다. 근데 저 녀석 제가 알기로 불입니다, 시장님. 그래? 예예. 예. 발닦기 그... 되면은 계속 내 옆에서 재롱만 떨어야 될 거야. <웃음> 알겠사옵니다. 어이 <웃음> 미친 이거 뭐야. <웃음> 어, 잠깐만. <웃음> 아 맞다. 아까 잡았다 그랬지. 아까 잡았다 말했습니다. 이거 재밌게 돌아가는데 <웃음> 무슨 불어하지 <뭐라> 않을래 <웃음> 아! 으하하 어떻게 알아놓으시네요 사냄의 박치기 어야 지금 장사하고 있는 일다 장사해봐 <웃음> 야 오늘부터 다시 재정비 들어간다 아니 아니 근데 장사는 좀유지시켜주시죠 어허허 야너 연비 밑으로 가 아! <웃음> <웃음> 연비 너부이장해 부의, 와아 <목소리> 니 야심차게 지금 면접 발표까지 다 했는데 조금만 한 주만 더 기회를 주시지요 아 알겠습니다 예야 예. 예. 청대치야 내가 집은 토대는 만들어놨거든? <웃음> 아, 예. <웃음> 감사할거라 아, 예. 아 우리 투검사 아, 예, 예, 모든, 예. 모든 권한 다 주겠네 하고싶어도 강하게 아, 아, 감사합니다 <웃음> 그냥 시장으로서 아,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이름은 로켓시티입니다 아니 <웃음> 미치 <웃음> 그걸 바꾼다고? <웃음> 그래도 이게 갑자기 도시 이름이 바뀌면은 그 사람들의 그 반발이 너도 어떻게 정대치 옆으로 갈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 제가, 어, 하고 싶은 저희도 싶은 저희도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 네. 학습 장치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이제 포켓몬 안 키울 건데? <웃음> <웃음> 언제, 다음 주에 바로 뺏겨 그러면 <웃음> 이제 배틀 안 받아줄 건데 아니 물건 받아야지 맞고라는 받아야 돼아맞고라는 받아야 돼? 길복순 보면 은그피 묻은 칼을 보내라는 말이 있거든 어, 이거는 어. 피 묻은 포켓볼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이거는 받아줘야 되는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학습장치 받으시고 삼성 CT는 유지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유지하면. 그러면은 시 이름 바꾸는 거는 잠깐 오류해드겠습니다 시장님 세금을 거둘 시간입니다. 아이돈 거둘 시간이 제일 짜릿하지 맞지만. 이어서 맞지? 투디는 왜 항상 그 옆에 잘 붙어 있냐? 제가 진짜 그빈틈의 실을 잘 본다니까 지금. 아니 시장님 입장이요. 아 여기가 장사가 그렇게 잘된 다음에. 아니 아유. 무슨 조선 시대 됐냐? 갑자기 아유. 무슨 조선 시대 됐냐? 그러면은 그걸 좀그 내가 그 지불할 테니까 시민들한테 하나씩 주게. 오! 그 재난 지역에 뿌렸으니까 트럼프인데? 그거로 야지 근데 <웃음> 죄송한데 네. 네, 네. 우리 도시에 무슨 재난이 있었죠? 제가 <웃음> <재가> 시장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 재난. 그게 재난이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저저 팔아요 저서 있는데 배고파요 밥 없어요 아버너아 어, 아, 진짜 한 순간에 그냥 땅끄지 버렸네 개웃겼 손님 다 나가고 녹초가 된 뒷모습